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같이 오랜만에 A5 사이즈의 다이어리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게 늦어서 이렇게 소근소근 얘기하면서 오랜만에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볼게요 A5 요거는 진짜 안쓴지 얼마나 됐죠 제가? 한.. 거의 못해도 2주, 3주 된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는 A6 사이즈 다이어리 꾸미기에 빠져서 맨날 A6 사이즈만 꾸미다 보니까 이 A5 꾸밀 생각을 크게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랜만에 오늘은 요걸 꾸며 볼게요 오늘은 무엇으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할까요? 오늘은 이 스티커? 어이구야, 어이구야. 이 스티커로 약간 달이 뜨고 지는 그런 느낌을 내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예쁘다. 어, 생각보다 예쁜데요? 아니면 그냥, 크라프트 노트를 그냥 찢어서 붙일까요? 일단 배경지로 쓸 크라프트 노트 먼저 붙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어보이는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백에미 이런 거를 잘 몰라서 응, 가득가득 채우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A5를 꾸미다 보면 채워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빈자리가 너무 보이는 거지 자 그럼 이달 스티커도 순서대로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 붙일게요 그리고 뭔가 아 일단 여기를 잘라야겠어 요쪽 이 크라프트 종이 있는 쪽에는 뭔가 달무늬 같은 거를 그려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반짝반짝거리는 듯한 느낌을 그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스테들러 펜이에요. 스테들러 펜이고 0.3mm 입니다. 약간 뭐 요런 느낌? 그냥 너무 비어 보이지만 않게 해줄게요. 음.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거를 잘라서 붙여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잘라볼게요. 이렇게 붙일까요? 이렇게 붙이고 어?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잘 맞춰놓고 날이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너무 습한 것 같아. 아 이렇게 큰 스티커는 붙이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얼추 잘 붙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또. 우선 잘라줄게요 아 이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해서 여기 이렇게 두고 뭔가를 레이어드 하도록 할게요. 아직 뭐를 레이어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거? 오! 약간 뭔가 아트적인 느낌이 나는데? 어, 일단 보류 아, 이편지지어야겠다 그나마 이게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반만 찢어야지 요런 식으로 붙일게요 이렇게 이 붙이고 이 하고 스티커를 하나 쓰고 싶은데 뭐 이런 스티커를 쓰면은 하! 예쁘다 세상에나 그냥 바로 붙여야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붙일게요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식물 스티커를 한쪽에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이 이건 이거 그냥 붙일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고 자 그럼 일단은 오른쪽 페이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왼쪽에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도록 할게요 근데 뭘로 채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악보를 먼저 붙일게요 이 악보는 제가 지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거라서 저도 이건 어디서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 붙이고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올려 붙여야 될것 같은데 이 견출지를 붙이도록 할게요 이건, 아이, 이 견출지는 내가 이거 어디서 샀지? 아, 그... 어디죠? 그... 알리익스프레스. 이거 어떻 붙일까요? 일단 그거꾸로 붙일까? 거꾸로 세모? 아니면 똑바로 세모. 똑바로 세모가 났나? 어떻게 나 거꾸로 세모? 여기에... 식물 스티커를 붙일까요? 식물 스티커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봅시다. 표, 우표, 우표, 이런 거. 오, 괜찮죠? 음, 실링도 예쁜데, 이거.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이거 이렇게 붙일까요? 이 음, 예. 실링에 뒤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스티커처럼 이렇게 붙일게요. 붙이고 목표도 이렇게 붙이고 뭐 이런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알맞는 스티커를 고르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야 아, 이것도 예쁜 것 같아 어, 예쁘다. 어 이거 붙여야 돼. 지 노란색을 붙일게요. 약간 붉은색 계열이 카메라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노란색들보다 이걸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리에 끼우도록 할게요 아 오늘 날짜라도 하나 찍어줘야겠다 어디다 찍을까요? 여기? 찍고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얼 꾸미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